네 반갑습니다 서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이었습니다 아, 오늘 유클리 옵션 만기일 었는데 어떻게 매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은 오후 3시 53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만기일 푸드 옵션에서 39배 대박이 또 탄생했습니다 오늘 만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막좀 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장에 수익 내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외국인은 주식을 2960억을 내다 팔았습니다. 선물로또 사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장이 펼쳐졌습니다. 콜옵션은 5억을 매도했고 푸드옵션은 60억을 매도하면서 가두리장을 만들었죠. <웃음> 위클리옵션도 콜옵션을 14억 매도하고 푸드옵션을 9억을 매도하면서 양매도장을 만들었습니다. 금융투자는 오늘 주식을 9749억을 치 주식을 샀습니다. 연기금은 251억 매도를 했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저점을 전혀의 저점을 계속 붕괴하면서 오일선을 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죠 자, 외국인도 오늘도 주식 2,960억 매도하면서 하, 오늘은 콜옵션 5억 매도, 풋옵션 60억 매도, 선물은 7,230억 매수를 했습니다 특이하죠. 음. 이 선물을 어떻게 할란고내일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120분봉에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오늘 대박 종목은 이 종목이죠. 대박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인데 이게 결제를 들어가면 꽝됩니다. 이한 보십시오. 위클리, 풋, 이게 305짜리입니다. 305짜리. 305 밑으로 가면 수익나는 거죠. 근데 오늘 305 밑으로 못 갔습니다. 305.45로 마감됐기 때문에 이거는 꽝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중간에 여기 0.03이었습니다. 0.03이 고가 1.17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39배가 터졌습니다. 0.03이면 거의 깡통되는 가격인데, 어제도 0.03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그죠? 저가 0.03 이게 또 엄청나게 대박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0.03에서 1.17까지 올라갔습니다. 39배가 탄성됐어요. 100만원 같으면, 3900만원. 아... 모어날 필요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저도 작긴 잡았어요 작긴 잡았는데 끌고 가지를 못해요 여기까지 중간에 뭐다 팔아 버리니까 뭐 그죠 음 명점 영상이고 뭐 10배만 돼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또 수분 배만 돼도 감사합니다 명기좀 팔고 참 희한합니다. 희한합니 여기서 또뭐 가지고 놀라다가 또 폭락을 합니다. 놀래가지고 또 콜로 가고 그랬는데 그들은 이제 여기서 먼저 죽어버리죠. 결국은 1.17까지 갔던 것이 점심시간 딱 1시까지 올려놓고 박살 내버렸습니다. 자, 이게 39배가 터진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 차트는, 어, 이렇게, 화타가타 하는 그런 장이었죠. 아침에 해서, 여기가, 어, 올라갈 때마다 풋을 매수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0시경에, 여기, 풋이 저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는 예측이 맞았습니다. 맞아가지고, 이게 결국은, 39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음, 하여튼, 분할 진입, 분할 청산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0.03까지 갈지, 뭐, 0.05까지 갈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음, 이 종목이 이제 1.17까지 갔고 중간에 0.03까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39배가 터집니다. 음. 이제 결제로 들어가면 꽝입니다. 결제로 들어가면 꽝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하죠. 음. 참, 이 파란 만정은 오늘 1.17까지 갔기 때문에 이쪽 종가상으로는 최고가가 되겠습니다. 자. 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음, 분할 진입, 분할 청산을 해야 돼. 계속 여기서 사모아, 끝까지 사모았죠, 그죠? 끝까지 사모아야 됩니다. 분할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또 분할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수익을 챙기면 감사합니다. 고 해야 됩니다. 하여튼, 쩝거나 쩝거나 극점에서는 39배가 터진 종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제로가 되버리죠 아주 옵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박이 터진 종목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유켤 옵션은 이렇게 이제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져 갑니다. 화려했던 뭐, 풋 310 자리는 4.07 로 마감이 됐고 음 거의 1.0 으로 목요일날 종가로 1.0 으로 왔던 것이 4배가 터진 그런 상황으로 끝났죠. 음 화려한 정말 수요일 목요일날 이렇게 큰 대박 시세가 뜨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대박 매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아 그래서 포태방 매매도 이렇게 0.03 까지 뭐 0.12 까지도 간게 예 이게 12배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0.59 까지 갔던거는 5배가 터졌고 음, 이게 39 배가 터진 종목이죠 풋305 짜리는 39 배가 터진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기억을, 얘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10시, 11시에 이제 저점 형성하고, 1시에 고점 형성하고, 이렇게 사라졌다는 거, 이런 걸 교육을 잘 시켜놔야 됩니다. 선물 차트가 아침에 이제 약간 고가를 하고 한 번, 한 바탕에 해 먹었죠. 그 다음 시 바로 또 올려 쳐버립니다. 그죠? 여기가 10시에 푸시 최저점이 되었고, 10시 한 40분까지는 최저점이 되었죠 이게 또 여기서 이제 최고점이 되면서 3 9배가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1시까지 막하라겠죠자 이렇게 해서 어... 위클리 옵션 만기일 때 대박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행보했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위클리 옵션이 양매도를 했고 주식은 또 팔, 팔 매도를 했고, 선물을, 매수를 하는 바람에 행보장이 연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콜하고 푸옵션은 뭐 양매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큰 추세가 이루지 못하고 행보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